One, two, three, four.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 s it old, Bill? w h e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So a s it old, Bill?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 s it old, Bill? w e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d so s it old, Bill? 먼저 겨울 끝나기 전에 굴한번더 먹으려고 굴 구매했어요. 이거는 굴 파스타 해먹으려고요. 시금치도 베이컨이랑 같이 볶아서 간단하게 밥 반찬 해먹으려고 구매했어요. 이거는 시금치랑 같이 볶을 베이컨이에요. 제가 이번 겨울에 호빵을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쪄 먹으려고 삼립 호빵도 구매했어요. 이번 주에 닭갈비를 해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닭 다리살만 좋아해가지고 닭다리 정육으로 구매했어요. 파스타에 데코레이션으로 올릴 바질이에요. 매주 구매하는 청양고추랑 깐 마늘도 한 봉지 구매했어요. 이거는 닭갈비에 넣을 양배추예요. 이거는 꿀토마토 해먹고 싶어서 구매한 토마토. 다진마늘도 다 써가지고 새로 구매했고 이거는 한 10번도 넘게 재구매한 알라 크림치즈예요. 제가 빵 한번 먹을 때 크림치즈를 거의 반통씩 쓰는데 얘는 되게 저렴하면서도 양이 많아가지고 자주 사용해요. 마지막은 한입 고구마예요. 이거는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군고구마로도 먹고 고구마 마탕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간식으로 해먹으려고 구매했어요. うやす 관련된 문장들을 입... 지금 다리를 보다 기지개를 켰고 발 하나는 foot, foot. 그럼 발과 관련한 표현 알아볼게요. 발이 꼼지락꼼지락거리다. 꿈 주얼을 네이로 잡고 그것들이 꿈틀거려요. They are not.